자 여러분 오늘 9.3 패치 기념으로 치돌이신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우 와우 9.3 패치 정말 좋아요 이거 부면 해지야 이거어완죠이어지 I 이 o v e y o 이 love you k 저템은 정글템 가줍니다 저템은 정글템을 가져야 이길 다 어이 i n a y 여 a 아 야 아, 이게 안맞아? 아 좋았다 여우씨 죽은거 했어 아 이제부터지 아 이거 시원타키에 훔쳤어 그대가그대가 누대가... 아이씨 야저오오잡았하는게아니 그렇지 줄 알았지만 들어갔다, 이거. 근데 세 개는 가야겠는데, 이거. 이게 별로 안 좋아. 아, 한타 좋았다. 간다 메모리 아이 왔다 <목소리라> 뭔길이 알고. <웃음> 아니 뭐하냐? 애니야 <웃음> 치 어어씨! 맞았으면 안됐어 말았으면 오히려 들어가서 죽었어요 샷 없다. 솔직히 리스는 멋이거든요, 여러분. 아 평타 그냥. 아 공을. 풀해가지고싹씨들가 죽여버리라 했는데 아프레가지고 슈프레가지고 이프레가지 또았지 그냥 어. 누구? 누구? <웃음> 그렇지! 빼주고요와 잘했는데 살아 돌아와야 돼. 한못 부탁 때어 뭐야, 아, 아무도 안 나네. 아, 좋아요. 어, 이걸 그냥 잡으면 파 그냥, 어? 더블 더블걸리죠더블걸리죠 더블, 더블. <목소리> 나이스! 더블이 하나도 됐죠? 풀템! 풀템 나이스! 밝가시게해쳐 주고요. 어어기다 아무튼 나히흡 지렸다. 옵흡왜 어, 이래 이거? <목소리> <정타. 목소리> 아예 <아이! 목소리> Tell me what that thing would do l a s s